그거 네, 필요하다. 숨신 그래. 숨신 옵션 붙어 있는 모자 필요하다. 와, 아, 저희는 그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얘 어, 나, 나 업적 업적 이름 업적 이름 잡상이 안 받아요 받아 깨는데. 어, 잡상이 잡상지. 안 받아. <웃음> 저희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저거 방패 퀘스트야? <웃음> 어. 아, 방패로 아, 뼈 자체 막으면 깨준. 중원리 이거 동굴 따라 계속 올라갔음? 응. 음. 나 어떡할까? 니 따라갈까? 어떡할래? 아켈프 코인 이렇게 치냐 응. <웃음> 떡상 수준이야? 넘쳐 죽겠는데? 얼굴야. 여기 다이아가 저렇다. 우리 샛프 따라가면. 우리 이 캘프 몇개 남았나? 와 균도. 나... 자원이 무작별. 아니. 지하 자원이 있잖아. 이제 7... 세트 세, 세. 나. 한번한번정비될것 같은데 세. 지금? 나는 한 6, 7 세트 남았다. 와씨 몰라. 나 아까 그래, 아까 빵빵 코인 이렇게 쌉 떡상해가지고. <웃음> 그걸로 아직 잘 살고 있어. 리얼 빵코인은 돈이 된다. 리얼. Yeah. 야, 그래서 씨,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 씨. <웃음> <웃음> 야, 그래서 <웃음> 빵코인은 돈이 된다. 아, 우리 장발장 빵그 겁나 큰 거라매. 야, 550보다 어. 작은 숫자에서 아무거나 한 번만 불러 봐 봐. 뭐 그거 한만 원짜리 빵일걸? 550보다 <웃음> 작은 숫자 아무거나 불러 봐 봐. 32. 32까지 파고 갈게. 오케이. Okay. x 좌표 3 0까지 지금 마이너스 500까지 아 있어. 아. <웃음> 진짜 간다. 아, 미쳤네. 아, 어나나나나광지 이렇게 하잖아. 자나 건들고 다시 또 수확하러 간다. 캡쳐 아, <웃음> 아, 수확 간다. 간다. <웃음> 아 지금 어떻게 뭐좀 해봐. 내가 저 봤을... 미친 놈이야. <웃음> 내가 왔을 때만 거가안 나와요. 거 같은데. 아, 못 말게. 아, 거미 딱 거미야 딱때라 셀프 수학 시작합니다. 야 일단 32까지 가볼게 내가. 오케이. 음. 중간에 음. 다이아 나오면 장기 할게. 어, 짜. 음. 어, 지금이 530. 센지야 반갑다. 너 네, 나랑 근처인데. 아야 근처면 난 좋다. 갑자기 네, 나랑 근처라. 어. 나나 532거든? 538? 지금 와 치약 뭐, 반칸 남겨두고 살아 올라왔다. 가3 2지야이 아, 오너라. 낙 어, 한번 볼 같긴 한데 안, 제대로 안 보인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웃음> 오우씨 욕한 냈죠? <웃음> 야 걱정마 지금 캡프 내가 또 잔뜩 수확해가지고 몇 세트가 있더라 거기 공장이냐? 거의 <웃음> 찍어내는 공장인데 이정도는야야 야, 본진의 헬프 뭐. 본진의 헬프, 본진 헬프 어이구야 아, 뭐, 내 배, 한다. 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좀비들 나철 돌고무 본진 개판이네 잠깐만 잠깐만 나 철도건 여덟 개 있거든. 그거 구러갈게. 니 돌고 막도 건. 아 이거는 이건 내고도 떨어진 거고 네, 새거 하나 떨궜다. 잠깐만, 우리의... 잠깐만 도... 야 너네 너네 돌고 없으시 마. <웃음> 반달 돌갈 언제 쪽? 돌고 안 돼. 아무래 아무래 우리끼리 살아도 철 철도건 있어야 돼. 그래 이제 야, 그 와중에 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사탕 수수도 수확. 계속 들고 갑니다요. 나나이집 그만 하고 싶어. <웃음> 안돼 <웃음> 사탕수수는좀해주면역할교대 네가 정 할래? 아니? 거야 백정. 0정 내가 1 0 0하다가도 걸러진다 야1정 <웃음> <웃음> 그렇게 철량한 직업이 아닌데 <웃음> 어. <웃음> 자캡프 <웃음> 위에 떠오른 거다 가지러 갔다 가자 나철석덟개 굽고 있을게 음켈지레벨 아. 어, 캘프질 할까? 오늘 물질 하기 <웃음> 좋은 날. 해루질이다, 이게. <웃음> 아, 이제 바지까지 싹입으면 이제 나머지 자원은 그냥 너네다 먹어도 될것 같아. 응, 어, 6개. 여기 내먹아 어, 철 여기. 6개 지금 굽고 있으니까 이제. 음. 이렇게 바지 입고. 지금 마이너스 400개. 이렇게 하 이거 나, 나왔던 거. 내가 뭐야? <웃음> 어, 캘프질. 저것도 저것대로 겁나 질서 보인다. 야, X 잡표가 <웃음> 언제쯤에 다이아가 나올까? 아, 미친. 어, 다이아 말고 대헌이 오. 나왔다. 더 좋은데. 제거 생각에 한139점도 나오지 않을까요? 139대원는 엄청 많이 나왔다. 오케이, 도에. 대헌이가 그 39개다. 이거 느낌이 좋은걸. 뼈가루 한 세트. 아 미친. <웃음> 결국 양산한데 데... 성공하고 만데 세트? 아니. 어, 뭐. 하고 싶다. 캘프지. 겔... 오 켈프질? 아 켈프질 하다 그거 만났거든 드로거 만났거든 그 물에 물에 쩔어버린 좀비 있다 얘가 음. 아 드라운드 드라운드 드라운드 드라운드 야 여기도 있다 <웃음> 여기도 있다 여기 일로 와라 <웃음> 야 화약, 화약은 모아서 뭐아지 TNT하러 화약은... 어 TNT 만들자 어, 어? 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도 오케이 괜찮네 아 결국에 대원이 스스로 배까지 만들어가지고 캘프지라고캘가지고 심심하면. 벤치야 찾다. 저에 게임할 때 야, 게임할 때바둑 들어가 봤다가 금기 하나 받았어. h 리 l 바다에 보물선 하나 있었거든. 응. 음. 아 난파선? 난파선. 난파선. 그거 아마 독구가 다 먹었을 건데 아니? 아마. 거의 다 먹었다. 어. 근데 몇개 남았을걸? 그거 놔두면 독고 알아서 개발한다. 심심. 놔두면 심심할 때 찾아가 가지고 먹는다. 일단 지금 y가 400 마이너스 435인데 안 나왔어. Okay. y가 아니고 x가 아니고? 아 y는 아니죠. X가. y 마이너스 400. 오케이 하죠. 중원이 0고로 떨어지고 있어. <웃음> 아 마이 나나 살려줘. <웃음> 다시, 다시. 야, 저들가고 있는 건데. 마이 마이너스 400 마이 너스 400이면 난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웃음> 난 사람길 그만... 어? 어? 좀비, 소리 나, 좀비 소리 나는데 근처에? 나는... 낮에는 작물 수확하고 있을 때야 야 이거 음, 만약에 엔더 유족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레전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엔더 유족 발견하면 바로 바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아 그거... 응. 아 좌표 찍어놓으면 된다 지금 우리 아. 힘이면 엔더 엔더 드래곤 강잡권 오케이. 자, 엔더 네, 엔더 맨이 네. 문제지. 엔더 드래곤은 쫓받아. 캡 수확하러 내려갑니다. <웃음> 자, 엔더, 유적발고 엔더맨 찾았다. 엔더맨. 응, 엔더맨은 무서운 몹이다. 도망가. 엔더 어떻게 해? 소리를 지르몇 그냥... 원을 그리면서 도망가면 된다. 아 소리 지르면 쫓아온다. 아. <웃음> 아 꼬라보면 쫓아오지 않냐. 아. 미드. 어? 여정을 떠날 때가 됐다. 셀프니스, 지물지도 야, 찾았다 아, 어 어, 어, 어, 어 이따라면원티스가있어 발견, 마이너스 411에서 발견 써니오, 어. 써니오 받으라고 써니오 써니오 야, 엔더맨성공이다 아, 아, 공미리오가 좋은데 그거, 선공은 아닌데 뭐, 하면 무조 배를 차별하면 안돼 다이아, 먹었어 어. 네 일단 배는 돼. 있거든 어, 일단 배는 있어 야, 다이아 네개 어, 또 있다. 타고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다이아 또 발견? 여기가 멀던데? 여덟? 네. 아홉? 다이아. 야, 맵에 12개. 내가 안 나타나.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나타나지? 응? 어, 거북이 그 왔다. 야, 일단 다이아 열두 개 발견했다, 나. 아, 노, 노스로 계속 달릴까? 오케이. 다 그냥 노스로 달릴게. 어. 도대로 나 다이아 곶갱이 좀 만들러 갈게 셀프진 노동자 구합니다 <웃음> 야 일단 다, 다이아 구했는데 이거 아낄까? 나 곶갱이랑 곡괭이, 음. 일단 7개는 여유있거든 곶갱이 만들어 곶개를 만들어야겠다 나 지도에서 계속 내가 엄들어야 이거 대체 어디, 어딜 나타내는 맵이야 그니까 맵이 좀 멀어 그거 거기 가서 파보면 뭐 나오지 않냐? 아니 그를 어, 가야되는데 가야 가야한지 그전까지 <웃음> 어. 잠깐만 예. 난파선 위치 어디였어? 난파선 아니야 보물창고 아그 어, 뭐냐 해수 유적. 유적 근처에 들어오면 아마 뜰건데 그니까 유적 유적 어디 있었어? 우리 어디까지 잤냐 일로 와봐 나 아, 아직 한, 나 항구야 이제 왔어 이제 오죽 가면은 땅바닥 보면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거든. 오케이.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엄부가 아, 여기 있네. 가는 길에 캡모고 가면 여기 머리 머리가 좀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네. 여기 여기. 아라렌트가 발로 밴드 인데아선 있고. 아저씨. <웃음> 저기 저기서 봤거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럼 로스로 좀 달릴게. 노스 이스트로 쭉달리면 괜찮을 것 같아. 자, 당신은 해루질 하러 갑시다. 아니, 정확히는 해초질. 어. 응. 음. 뭐지, 이거? 자, 해초질 하러 다시 삼육해. 어, 내가 맵에 모습을 드러낼까? 아, 찾았다. 어, 내가 보인다, 이제. 여기 멀진 않네. 계속 이스트로 가고 있어, 난. 해초질. 나 이제 옵시디어 근데... 14개 캐면 되지. 이스트로 계속 가서, 이제, 사우스로 달리면 돼. 오케이. 광물, 광물반, 땡큐. 오케이. 옵시디언 한 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런 건 빨리빨리 빨리 잘한다. 이제, 이제, 광물, 어, 나, 나, 나, 엑 자리 위까지 와. 우리 이제 슬슬 가야되지 않나? 소안이 어. 어디? 아, 나, 나 옵시디언 캐야지. 아, 빌렸어. 맞나. 6이에있 아, 아, 어플... 옵시디언, 거기... 어, 오는 글 있지 않나? 레를못 가는 거야. 오는 글 없을 시 있지 않음? 아까 우리 박아놓은데. 아, 아까... 아깝다. 당근 판타운에서 씌울 것 같아. 야, 이제 그만 줄갖고 가. 그만 줄 거래. 어, 비타민 <웃음> 그 남이... 어야죠또가 <웃음> 야, 갑자기 피라미드 개꿀. 조심해서 한번 발굴을 해봅시다. 어, 발굴? 오, 피라미드 개꿀맛. 발굴하면 크라이오틱 준다. 피라미드 개꿀맛. 이 밑에 TNT까지 있지. 아이고, 맛있어라. 달달하구요. 제옵시디언 다섯 개. 오, 캘프다. 야, 내가... TNT 어깨랑. 저랑 또 캘프 말고 응. 사탕수수 좀 해줄 수 있나? 이제. 사탕수수 그안 걸고. 그리고... 그거 어, 심어놨다. 심어놓긴 다 급하게 해야 된다 야, 이제. 야, 샌즈 시체도 좀 많고, 에메랄드 3개. 오케이, 음. 에메랄드 나쁘지 않아. 주민이랑 거래할 때 써야겠다. 아, 오케이, 외교, 외교, 오케이. 야, 샌즈, 샌즈 시체 개많은데? 오케이, 김대헌 외교관. 황금, 황금 사과도 어, 많고. 외교는 상당이지 김대헌 외교관으로 임명. 요즘 외교관은 요도 많 야, 에메랄드 6개, 3개 아니야.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외화를 자, 보유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외화는... 테라코타 치우고, 문도 치우고, 실. 실좀 잔뜩 가져가야겠네. 화약도 챙기고, 안장도 챙기고. 나 한, 나 잠깐만 한 철거 한두 자리 될 듯? 야, 피라미드 썩 좋다. 오케이, 오케이. 탐사정이 습니다 어,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오케이, 깎인 깎인 사람들고 다시 탈출. 아니 사무로 탈출 안 했더니 풀로 탈출 탈출할 거다. 응, 잘 있어 피라미드. 아야 나나 이제 무지와라 이제 올나 이거 다 캐고 올라갈 거다. 올라가고 있나? 아니, 야 혹시 이 열네 개는 거 그렇게 빨리 안 걸려? 그렇게 오래 걸림? 어 엄청 오래 걸려. 다이곡 들어도 좀 뭐에 걸려. 다이아가 얼마나 대단한다. 332 최소 1 0개 있어야 돼. 혹시 아1 아, 4 개. 아, 뭐 다른 것도 만들거가트 테이블까지 14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대현이가 39개 있어가지고 13번 정도 할수 있단 말이야 음... 나나대현이 엄청 많다 대현이몇개 있는데 한제트 오! 아니 정확한 개수로 음... 말해라 67개 67개 오케이 인첸트 35번 106개 정도 있네 뭐야 동굴이 죄다 3으로 돼있는데 리에서잘 거야 거기 이봐, 이봐. 이거 좀 너도 같이 해, 이씨. 어어, <웃음> 어, 야, 옵시디오 열다섯 개켰다. 좋아, 이제 나도 합류를 할까말까. <웃음> 오케이, 나 이제 퇴근해도 돼요 <웃음> 아, 이 정도 처리했으면 나... 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장사을 저... 할게. 김대왕이 퇴근 퇴근하겠습니다. x 스 좌표요, 마임 네. 총하는지 x 스 좌표? 아, 하 나오면 다 그냥 올라와라. 오케이. 야, 근데 아, 나 거기... 잠깐만. 우리... 아니, 응, 음. 말 우리 붉은 마을, 거기 좌표 좀 불러줄 수 있나? 아, 펠프티라. 저거는 붉은 그다음 거기 벗어날 생각 아니었니? 아, 나 올라가야지, 복귀는 해야지. 그 붉은 마을 말고 밑에 NPC 말했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응, 붉은 마을 말고? 어, 저거 하나 더차 아니야? 이 네, 그때 그집 그 그대로 쓰어 그때, 그때 그 검멸, 검멸했던 어. 집 아, 검멸지 그그 그 쪽에서 알고 있어 아 어, 일단 불, X를 키웠다 켤게 응. 어 생각보다 금방 찾았다 근처에 피라미드도 있었고 아, 캘프질로 지금 노가다 하고 있다, 인간들이 대체 이 Y 좌표 어딜까? X. 야, 나 그냥 죽어야겠는데, 죽어도 되냐? 아, 죽어도 죽을게, 그냥 이맨세이버 없으면 저럴 수가 없었다. 야, 나 대나무에서 되는데. <웃음> <수품장도 매우 귀여워. 웃음> 대나무 위에서 스폰 됐는데. 스포장도왜 여기야? 대나무. 해야지. 어... TP 해야지. 아, TP 안 할게. 그냥 걸어서 갈게, 거기까지. 오케이. Okay. 아, 누구 반짝 댄스 좀 쳐줘. 나 장례식 해야 될것 같다. 야, 그냥 이거 같이, 같이 하는 게더 빠르겠다. 56데스인나 벌써. 그래. <웃음> 탭 눌러봐봐. 야 이거 정작 X 찾고 나니까 엄청 파야 되는데 어 엄청 파야 된다 그거 어우 파는거 불편한데 되게 근데 아마 템 좋은거 들어있을걸 일단 여기 끝에 두개통 가득 채워놓고 한번 끝내놔야 한다 얘나 그냥 2호선 타고 오면 안돼 오케이 라인, 라인 복귀할땐 지하철 타고 오세요 아 오케이 지하철 요금이 철 다섯 개라며 오케이 뭐 대체 어딨지 상자코 호빼기도 안 보이네 헬프지 조직이 하고 있다 상자야? 나와줄래? 나올도 되는데 아, 이제 오래 빠를 것 같은데? 확률이라가지고 야 미안한데 조약도좀다 버리면 안 되나? 거의 다 버렸다 광물이 조리하니까 이쪽 북은 맞는데? 진짜 안 나온다 오케이 드디어 지하철을 타게 됐다 주약돌 버릴까, 어떡할까? 어? 주약돌 버려? 나 오늘 밤에 지금 엑스가 있는데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약돌 어머 못해. 알아서 없어, 체크를 하면 돼. 예. 집 복귀하는 중. 우리 우리 세크리티 은점이 더 필요한걸? 아이, 크리에이티브하고 아. 하고 싶네. 야, 나 가서 해초 수확하고 와도 되나? 어. 근데 사탕수술을 우선으로 해줘, 이제. 사탕수수 어. 그건 잘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기다려상자야야 이미 상자 털린 거야요아 아, 털리진 않았을걸? 아마 이해 지나고 나면 사탕수수 좀 잘... 사사시 봐봐. 땅 밑에 파묻혀 있더라고 보니까. 저번에 독구 찾는 거 봤어요. 어디까지 와요? 어디까지 있냐? 30인가? 32인가? 에서 아, 봤을 어 은근 깊이, 깊이 있어. 있어. 저 근데 그거는, 경우마다 다르니까. 그럼 일단 파봐야 알겠네. 야, 이거 대원은 계속 해가면 는 거지. 응. 아, 야, 나, 지하철 너무 저... 편하다. 크리에이티브 안 쓰니까. 야, 샘콕 타가지고 찾아서 엄청 많거든, 뭐. 누구 너가? 지하철역에서 나 마중 나올 사람. 잠깐만, 당근 마이크 좀 키워놓고. 야, 누구 나 마중 나와줘. 불공원역으로 어, 마무리... 갈게요. 지금 5호선으로 한승하는 중. 아 만들어 주기하겠다. 지하철 너무 편하다. 야 뼈가루 두 세트. 와 <웃음> 미쳤다고. <2세. 웃음> 두 세트 하고 반. 와 미쳤네. 누구 나 마중 나와줄 사람. 니는 네, 어디로 마중 가야 하는데? 불곰마중 나. 그거 집 앞에 바로 역 하나 있다 이거. 거기로 어. 거기로 올 거다 내가 타고 지금 두정거장정이거든. 어 거의 다. 야 상자 안 더럽게 안 나오는데? 그거 덕구디 어떻게 찾았지? 그 주변에 막 파보다 보니까 나왔지. 뭐가? 보물 상자. <웃음> 보물 상자? 네, 그냥 나, 막. 이래, 어 이래 동네 주변에서 하나 찾았다 이거. 그러니까 막 파서 찾아 야, 안 되나? 28이야 지금. 그 주변을 완전 파봐 한 번. 어, 그냥 뭐 TNT 터트리듯이 펑펑하고 파버리면 돼어 왔다 오우 퇴근했다 오 왔네 퇴근했어요 올라, 올라가야 돼아 아, 맞다 TNT가 어. 있구나 야 다이아들고 네? 왔다 야저 상자 여기 봐봐 여기 안에 상자 자, 요거 대원 이거 먹어라 다이아 일곱 충환이 이, 이 상자 열어봐봐 요고 우와 <웃음> 무슨 공장인가 <웃음> 뼈가루 공장이지, 야, 야, 야 뼈가루, 뼈가루. 239개나 있어. 청아세 <웃음> 세트하고 47개. 와. <웃음> 민규 이, 이거 위력이 어떤데 이거? 공장이다. 239개 있다 뼈가루 <웃음> 공장이라. 니까 <웃음> 저게 순수 씨앗이 아니라, 어? 이저 해초질로만해서 만든 거임 이게. <웃음> 대원이 이거 흑여서 열한기 니한테 맡길게 응 니.. 어 여기 뒤에 여기, 여기 있다 어. 이거는.. 아벅챈 마을 가서 만들기 야 일단 종이 있는 사람 아, 누구? 잘가 아, 음. <웃음> 일단 나 인첸트 테이블을 바로 만들어 놓기게 그리고 왜자는데 때려도 되냐? 앙앙 음. 아. 안나오나 음. 잠깐만 불곰선역한번 가야겠다 음, 뭔 템을 버려야 되지. 버릴 템이 없는데. 음, 그러고 보니 석탄 가져온 거 없어요? 아니, 아니, 텔레포터, 텔레포터 버릴까? 비상시가 음, 없을 것 같은데. 살려줘. 살려줘. 니들은 내가 필요하면 가져라고 했지. 싸우고 있네. 굳이 광요는안 할게, 들고 있어라. 야, 꼬마 좀비. 근데 불꽃마을로 바로 TP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다, 당근도 찾았냐, 다이아. 오우, 씨. 단... 어, 당근 잘했어. 몇, 몇 개인지 나중에 개수 좀 알려줘. 아, 고기 두 개, 그냥, 먹어서 없애야지. 바로 책 하나 만들자. 가죽 있나? 나 박스 안에 석탄 넣어. 아니고, 다른 식물도 있는데, 왜, 밀밖에 없지, 여기는? 야, 화로가 어디 있어, 근데? 아, 여기 화로, 저식량 있는 데 있다, 얘가 그렇게 안 나오지, 상자야? 아, 그거 겁나 안 나올 걸, 아마? 나도 저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독도 찾는 건 뭐? 고 스켈레톤한테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수확을 하러 옵니다 가죽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열아홉 개 소를 좀 많이 죽여가지고 그게 좀 있을 거든 너무 안나오는데? 좋아 이게 익은건가? 야이이 이 정도면 굳이 봄상자에서 먹는것보다 내가 캐서 얻는게 더 많은데? 선들이 원래 그런 개미입니다 일단 인첸트 테이블 만들었다 리얼 찾다가 내가 더 많이 캐나 인벤토리 다 찼어 지금 응. 오. 물론 잡템들 뿐이지만 아, 그럼 이제 퇴근해도 된다. 열심히 했다. 인벤토리 다찼으면 퇴근해라. 더 좋은 거 발견했다가 l i c 하면 안 된다. 뭐가 어, 더 좋은 거 발견하면 지금 인벤토리 비울 수 있지. 칼 퇴근하세요. 아, 그럴까 상자는 좀 갖고 싶은데. 여기 왜 다른 다른 식물이 좀비가? 상자가 안 나오냐? 오, 아니 상자 아마 좋은 거 있을 건데 아마. 좀비 정도는 커팅해야지. 근데 죽어. 내가, 그걸 찾으러 가는 길에, 음. 피라미드를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가문이 없을 것같습니 그래, 피라미드 얻은 걸로. 야, 수박 아니면은, 밀밖에 음. 없지? 터닝야으로 어, 이거 농사에서 어떻게 쓰게? 네? 응. 응, 터닝장 중인가 이거, 이거 아, 하게. 배리어가, 배리어. <웃음> 음. 바리케이트 세우고 있는데, 누가? 난 일단 마을에 있는 밀들을 수확하고 있다.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쌓아올려야 돼, 탑을. 일을게 <웃음> 너무 많다. 일단 내가 철을 많이 묵혀갖고 다이아를 위주로, 다이아랑 옵시디언 위주로 했으니까 철이 41개 맞에 야, 이거 초원에 동물이 엄청 많이 스폰 되는구나. 어. 응. 이게 맞아. 죽어. 죽어. 사바나가 그래서 지형이 좋다. 여기 음. 올 때까지만 해도 다 죽여가지고 없었는데. 엄청 음. 많네. 그... 가다 보면 희귀 확률로 신발을 만났어. 오. 야, 개소리. 신바 니냐 시의 발로였다고 한다. 그래. 이런 시바. 어우, <웃음> <오>, 이쁘다. <바이 웃음> 아우, 시의 발로를 간결하게 오, 말했다. 어우, 시바. 엄청 화났다는 거다. <웃음> <웃음> 씨의 발로를 간결하게 말할 거 우리 이사할까? 대력은 충분히 컸다 이제 이 정도면 식량도 다 모였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지하철은 충분히 올수 있어가지고 음. 다음번에 한번 더 오자 일단 우리가 살았던 흔적은 남겨두는 거야 무슨 동으로 갈까? 미리 보고 있을, 있을래, 대원이? 보고. 와귀동? 여기 와규동이야? 여기 아치동불은마을 몰라, 나 철광석을 많이 키우고 X자, Y, 어 그거 우리 교통비로 써야 된다 대원이 네. 뭐지? 마인카트 하나 만들어서 탑쌓가자응 음. 오케이 이슬 이동할 준비합시다. 아예 안 나와 나 그냥 집으로 복귀할. 오케이. 야 백날 백날 터뜨려도 나오. 백날 터뜨려야 나오. 응? 응? 강구들... 아 우리 강부들 왔어. 응? 강부들 다 돌아왔어. 오케이. 강부. 잠깐만요. 야 일단 나랑 네. 대원이랑 이사할 때 한번 보고 있을까. 야 여기 이거 상자 좀 상자 좀 만들어 주러 누가 상자. 응. 상자 있는데. 템좀 정리하자. 엑스에서 나가는 방법은. 방법은... 난 주변 동물 처리하고 왔다. 위로 쭉간 다음에? 상자? 음, 상자 밖에, 상자, 밖에, 상자. 밖에 안 주던가? 음. 뭐, 라자미들 털었으니까 그거 소득하면 만족할래, 난. 어디로, 음. 어디로 이사갈까? 와규동 갈까? 와규동 이쪽 방면이다. 상자, 상자 너무 작은데? 저희가 아, 갔다 올게. 응. 음. 오 다시 배 타고 쭉 남서쪽으로 가면 야철 개수 뭔데 이거 근데 수송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응 음. 수송하는데 저섬 같은 걸 뛰어넘고 와. 오케이 마을 금방 발견 아, 지역 왔다. 이 안에 다, 넣, 다 넣었거든, 이 안에. 나 다시 불곰, 불곰동 선착장으로 왔어. 오케이. 불, 와규동으로. 해? 야이다 그러면 터져들 와규동에 잡을까? 그럴까? 어. 거기, 공... 참고로 아니. 거기 공항이 있음. 나, 나 되게 든거 많음. 저만 철광석 여기다 좀 같이 넣고. 야 대원이 보고 분명히 이, 이 충격 아. 받겠는데 완전. 와철 아, 그 하고 저 쌓인 거 봐라.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우리 차에 많이. 화로 하나 더 필요하겠다. 저렇게 할면 5호선 타고. 이거 철 반죽 해가지고 일어나. 오는 응. 길 알려줄게. 5호선 타고 종아리. 야 이거 타고 와봐. 이거 화로 말고 이거 쓰지. 용광로. 광물은 저걸로 꾼게더 빠르지 않나. 어떻게 어, 만드는 거야, 이거? 용... 어, 저거 그냥 어디서 뜯어왔다. 그거, 있더라. 화로에서, 화로에다가 철 깔면 된다. 어. 아. 나중에. 훈연기는 가... 나무 깔면 되나? 어, 훈연기는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난다. 화로에다 나무 까는 거였을걸? 일단은 지금 제일 큰 수확이 에메랄드여서. 오, 야. 야, 용광로 속도 봐봐. 구워진 속도가 남다르다. 아, 빠른데? 어, 두 배다, 두 배. 화로. 야 뭐야, 우야가져 아, 다이야. 방 주민 전혀 필요 없고. 용광로에다 그거 아마 용암 퍼놓으면 고용 <웃음> 많이 쓸수 있어. 와, 이게 뭐야. 전투... <웃음> 쌓인 것 봐. 전투 뭐, 아, 아이템이나 방어 아이템. 응. 아니면... 내 네, 다이야. 뭐, 체집 아이템 네, 이런 게 있어. 다이야, 대언이가 가져갔다. 세금이다, 그거. 내 네, 다이야, 4개. 내 세금을 대통령이 직접 먹어도 거 어. 여기선 합법이다. 대언이가 법이다. 야, 이렇게, 이렇게. 대원이 떨궈라 대이 떨궈라 대원이가 경치를 잘못하면 탄핵됐으니 대가 경치를 잘못하면 탄핵어 <웃음> 반란도 일어날 수 있지 5호선 <웃음> 타고 끝까지 와봐 어 가고있다 와규산? 끝이 39번이거든 어 여기가 동네다 난 지금 사탕수수 관리하고 있다 와규동 까는게 주민이 더 많겠다 그거, 와규동에서, 와규역 가서, 와규동에서 세정거장만 더 가면, 주민 있는데 또 있거든. 거기로 가자. 협곡인데, 여기? 어디? 와규숲이야 아, 아, 거기 협곡 있어. 여기 협곡 많아. 와, 이, 이 뼈가루들 개 많은 거 봐라. 뼈가루 그거 해처럼 먹었다니까? 뭐, <웃음> 나도, 나도 뼈가루 27개 있거든. 배현이 42번까지 247. 와봐. 니네가 오케이. 모은 거에 3분의 1정도 모았어 3분의 1? 하하 <웃음> 하 아유 와, 진짜 이거 많이 모으긴 많이 모았네 뭔데 여, 여기 말고 다른 집 있나? 42번까지 와봐 여기, 여기, 여기 나가시네? 아나철가옷툴때좀 아, 이럴게 그거 아마 와규역에서 조금 와규역부터 이제 순환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죽고만... 42번으로 와봐 당근이 사탕수수 관리하고 있는 날 때렸다 기습했다 야 당근 내가 여기 다 계단을 안 깔아놨니? 계단 하나 깔아놔야겠다 부시또를 일곱 개부시또 봐. 구워지는 대로 바로바로 상자에 바로, 바로 바로 넣을게 어, 이렇게 있어. 응? 계단 깔고 있다 지금. 털 35개 만 원인데? 내가 계단을 깜빡하고 안았는데난 지금 사탕수수 관리하고 있다 계속. 여기 나쁘지 않은데. 금아 여기 겁나 부분 하나 여기. 충격받을 수도 있고. 나 잡템들 양털 치우고. 저항공기 위에 뭐가 또 있거든. 아, 기왕이면 산쪽 말고 바다쪽해 주면 안 되겠나? 해해초질또 하고 싶어졌다그야 <웃음> 야. 야, 야 안된다 대원이 PTSD 온다. <웃음> 그거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되지, 덕구안이 네, 그 출근하면 되지. 거기, 거기 그거잖아. 교통시설도 좋고. 이미 거기 그거라서. 센터다, 이가. 음. 아, 거기가 센터였구나. 저기 그거다, 이가. 아, 해산물... 아, 뭐냐, 해산물 센터? 저기 그냥 <웃음> 변두리인데요, 저기 변두리인데. 어, 여기가 멘트. 센터다, 대원이 아이고, 저기 그거. 해산물 센터래. 아, <웃음> 씨. <센터. 웃음> 그냥. 해산물, 아깝게도 해산물 변두리는 아니었나봐. 응. 음. 어. 변두리다, 변두리. 아, 철 개수 뭐냐, 이거 진짜. 괴랄 맞는데, 이런 걸? 아야 음, 음, 음. 야, 뭐지? 온 사람 뭐지? 5호선 타고 42번까지 와줘. 그, 그, 그 여기로 이사하기로 결정. 여기 좋네. 여기, 자체, 여기 자체가 지형이 제일 신기할 거다. 잠깐만 일단은 광산수레만들고 템.. 템 여기 두고 갈까? 어 템.. 더 출근하면 되지 어야 그거 카트에 상자 태울 수 있다 이거 그걸로 끌고 오면 되지 광물 같은건 굳이 거기 놔둘 필요 없을까? 그.. 광물은 다 두고 오자 오케이 먹을 것도 약간 나... 남겨둘 고 갖고 오면 되겠다 여기 니 할래? 절 64개랑 금 33개랑 갖고 싶은 집 오... 이해해라 음, 아무튼 어, 대원이 뭐, 저거 뭔지 기억나냐? 기차를 응? 타고 갑니다 대원이 여기 와봐 여기 자연동굴도 있어서 확실히 나갈거야 여기가 아, 타면. 새로운 지역 좀 갔다 올게 응 여기 와봐 <웃음> 이거 뭔지 <응>. 기억나냐? <웃음> 뭔줄 아냐 이거? <웃음> 이거 이거 뭐냐? 보존 복구해놨다 내가 계단식 논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어... 동에? <웃음> 어, 이거 잡아당기면 부, 물이 꺼져 분수대 물이 꺼져. <웃음> 자동농장은 아니었어. 음, 이거 관리하는 사람도 만 뽑아야겠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할게. <웃음> 오, 와기선, 꽤 멀리 가야돼. 42번까지 와야된디. 42번. 되게 멀리 가네? 응. 42번. 지금 여기가, 28번, 와, 씨. 어, 28번이라고? 어 야, 숙격돼. 엄청 많이 가야돼. 습격대 어? 꼈다고? 습격돼습격돼 저쪽 옆. 아니... 저쪽에. 아, 진짜, 시작됐어. 아, 뭐야, 나 거꾸로 가고 있었네? 어떡하냐? 야, 총알이. 어? 나이렇 거꾸로 가고 있어 아, 거꾸로 가고 있었나? 그거 탈때 <웃음> 뭐지? 응. 음. 영면판 있는 그 기둥 기준으로 들어올 때에서 뒤에 있는 거. 그, 그쪽이, 그쪽 화살표가 증가하는 방향이거든. 은비선처럼 만들고 그랬나? 42번까지, 바로, 42번까지? 42번. 응. 네. 4 이쪽인가? 내가 여기서 아니, 자면 된다. 기 여기 응. 네 옛날 스킨 있다. 옛날 <웃음> 스 오우 쉣 야야야 이게 안되겠는데 야 이거 폐쇄치켜야 되는데 템이 너무 좋은게 많아 이거 이 이건 만지지 말자 요 여기 있는건 만지지 말자 폐쇄할까?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폐쇄 이거 그냥 니네 추억봐라고 아이템도 그대로 복사해놨다 내가 <웃음> 아니 그냥 아이템까지 복사되더라 이거, 이게 내 머리인가? 이게, 어. 내 머리, 이게 내 머리인가? 어, 내 머리는 실수로 내가 뜯었어. <웃음> 집어뜯었어, 내가 실수로. 오, 상자, 상자 카트 발견. 여기다 탭 넣고 금기인 게더 좋겠지? 응, 음. 가피라라잠 어. 에메랄드 6개, 금괴 33개, 철 1세트 넣어놨어. 황금 사과 2개도. 다 챙겨서 온나, 필요한 거. 2시 돌려볼게. 오케이, 가자. 여기서 논밭은 있기 때문에. 폭포 마을역까지 오면 됩니다. 간다! <웃음> 너희 너희도 철 다섯 개씩 들고 따라와. 아마 열단 열정고장일 거야. 어. 열정고. 철열개 정도 있지? 니네 인벤토리. 여기 이거 폐쇄하자. 대원이 나와 봐봐. 응. 폐쇄하자 바로. 폐쇄. 이거 <웃음> 폐쇄 수신이 조금 제발. 낮네. 보안이 조금 높은 거라면 돈이 보라. 좀 많이 든다. 화무라 화무라 출발. 야 아. 예. 이거 어디가 꾼 거야? 뭐? 이거. 그거 기억 나지? 언제인지 응. 하면 2016년 8월달에 만들어 만했던 야생 맵이다. 어. 이게 카드 줄까? 2016년 8월 7일. 오야. 저것도 같지 되게 옛날이다. 어허허, 우리 중3 때. 그, 아, 이맵이 이 맵이 그거잖아. 줌모족겨나는그 맵이잖아. 그때맞 아, J.E.M. 그 어, 어. J.E.M. 뭐라 맵 <웃음> 여기 광복운동 기념장이다. 여기 거의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성주, 아 야, 성주... 근데 뼈가루 만들고. 만들어 놓은 거안 챙겨가냐? 어, 만들... 나중에 우리 챙겨가자. 아니면 네가 거기서 출근하 아, 잠깐만. 양이 카트 뺏어 탔다. 야이! 양 같은 야 GTA 당했대 저기 시간. <웃음> <웃음> 아 오케 이 양을 죽여서 해결. <웃음> 멋지다 여기. 양을 양을 쏴 죽여서 해결했다. 대원이 어느 집에서 거처로 쓸래? 여기는 어차피 그냥 집 하나씩 가져도 될것 같은데. 아양양 양 때문에 씨. <웃음> 야 여기 있는 마을 집이 많은데니 네 하나씩 가지는데? 응 음. 우리 그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 위로 아직 올라가는 등성로를 개발 안 했다 현재 열차 타고 이동 중이다 이번 아, 야채하면서맞 제... 응. 뭐야? 뭐야? <웃음> 저 앞에 뭐 있나? 막혔네 이거 있다 이거 고양이 고향 있다 고양이 <웃음> 아 거꾸로 간다 아 짜증나 야야, 야, 혹시 거꾸로 가는 열차 있으면 그것 좀 밀어줘, 오는 길에. 어? 양주기도 있는데? 여기 있을 거다 있다, 야. 오. 500, 536번역에서 혹시 거꾸로 가는 기차를 발견했으면 밀어줘. 어, 캐디가 있어. 그거 말고. 죽여. 바로 도사야 내가 내가 달리는 게더 빠르게. 거꾸로 가는 카트에 내가 막혔어. 야 <웃음> 진짜 트롤하네 나 자원없는데 잠만 나도 <웃음> 트롤했어 잠깐만 나도 트롤했어 트롤 <웃음> <지, 웃음> 지하철 스크린도를 다시 달아야겠네 아 다크다 <웃음> 아니 나 몇번째 연 아, 이게 뭐요 없는... 이게 뭐요아예나아번째 완전히 폐쇄하데 <웃음> 아니, 트롤의 음속이 <웃음> 이게 말이냐? 뒤로 갔다? <웃음> <웃음> 열차가 앞으로 안 가는데요, 저게? 에, 라이스 <웃음> 이, 이, 이, 열차가 잘못된 건 우리 손가락이 잘못된 거. <웃음> 열차가 앞으로 안 가? 어, 정확히는 우리 손가락 때문에 앞으로 안 가는 거지만. 음. <웃음> <웃음> <웃음> 그거 몇대좀 발로 차주면 갈 건데. 발로 <웃음> 차니까 더 뒤로 갈라 해서. <웃음> 손나로 손으로 해, 손으로 나줘 과정을 과아 거미 때문에 뒤로 밀려났어. <웃음> 오씨. 아, 아 그거 귀로를... 아마 36번인가 그게 땅 밑에 있어서 그렇지. 아 아직 거기까지 하지 못한. 어디냐? 38번 왔거든. 아두번더네개더 하라. 네응 네, 가고 있다 계속. 거미새끼, 가면 내 길을 막을 그 죗값을 치러라. 죽어. 어, 39번. 거기서 이제 순환으로 오면 된다 응? 어디서 순환 타고 가면 되나? 39번에서 이제 순환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계속 오면 39번? 어 응, 알아서 순환선이 된다 순환선으로 바뀐다 그냥 거기서 강제로 39번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도. 39번까지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그거. 나어 거기가 종점 맞고 덕구 어른 노 덕구리 보이지도 않는다 오케이 바리케이트 오케이 37번 541번? 어다 왔네 마중 46... 나갈게 어어 덕후보인다 42번까지 안오다 42번까지? 허스, 음. 허스크들도 나보고 환영식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누가 그리고 샌즈가 또... 나한테 활 쐈어 아, 그거 행가했다복죽이다복죽복죽어나나나오 어, 왔다 한자 하나 몰고 왔어 오케이. 39번 종착역이다 종착에서 이제 정당... 자동순환으로 바뀐다 어. 자, 42번까지 오면 된다 안에 뭐가 좀 많거든? 일단 일단 주요 강물들 내가 몸으로 먹고 순환선 몇 번까지 가면 되냐? 42번, 42번. 돌돌아고레드스톤 나중에 신나게. 응. 음. 하면 엄청 우리... 42번역에 도착하면 엄청. 아 어, 많... 왔다. 당근왔다 얘들한테는 완전 익숙한 곳으로 올 거다. 야 우리 거처 어디로 삼을 거야? 거처는 아... 내가 봤을 때아 어, 여기.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내려 내려. 부숴 부서, 부서 이거 빨리. 오케이. 간다. 여기 있는 물건 좀 먹어서 옮기자. 이사해야지. 거처는 아마 야 마을 한가운데 엔더맨인데, 저거 치실 분못 친다고. 그거라, 그거라. 줘, 우리가 죽는다. 어, 엔더맨, 나는 칠수 있는데, 나 뭔가 잔뜩 먹어줬어. 갑자기 여기 34번 네. 그거 치를 그, 할까? 다 들고 와라. 저, 고 어디 감? 응 어, 나 뭔가 엄청나게 잔뜩 먹어줬어. 여기 뭐지? 그... 7734번 집 있잖아. 이거 창고방으로 쓰자. 거기가 어디? 어이씨, 으악! 그거 집 바로 앞이다. 여기 있네. 어. 여기 창고방으로 쓰자. 여기가 창고방이라고? 응. 음. 7734. 다 넣어야지, 나 있는 거. 어, 누가 맞았다. 정리? 죽었다. 아니잖아. 오케이, 여기서 살자, 이제. 나, 나 있는 거다 넣어. 아니, 대, 대통령이 자꾸 죽었는데? 야, 야, 야 이거 화로는 어떡함? 왜유 그거 외교하러 갔다테러범한테공짝없이 당했다. <웃음> <웃음> 외교 실패했다. <웃음> <웃음> 실패하면서 감사했을 <함살이> 대통령이, <웃음> 대통령이 힘이 없네. 아, 아니야, 대통령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저 나라가 강대국이라서 그런 거 <웃음> 그건 맞아. 파랑국 여기 좀 도와줄 사람? 아, 나 나나 간좀안가는중 야, 이녀석들 백정 맛좀 봐라. 총에 여기, 여기 화로 어떡할까? 어? 화로? 이녀석들 백정 맛좀 봐라. 우리 필요한 거다 여기다 넣자 34번. 어, 그렇게 그렇게. 어, 괜찮다, 괜찮다. 여기는 사탕수수도 있고 다 있네. 정이 할 일이 많아져서 음.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마을도 음. 건초 코인 먹을 수 있어. 오케이. 건초코인이 건축, 건축, 건축, 건축 항상 좋덕군이 먹은 거 여기 창고에 좀 넣어줄래? 어, 그러려고 가고 있어. 큰 있다. 상자 오른쪽 상자에 다 있거든. 가다가 어, 이상한데 떨어질 뻔했지만 어, 도착했다. 다 꺼져 이 괴물들아, 난 혼자 있고 싶어. 음. 얘가 어, 야, 야, 야, 야, 금 이거 양 양동세대냐? 금이거왜안 꼽냐 아무도? 금 <웃음> 뭐야? 석, 아직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럼 군무고야를 뜨자. 나양 교배 시킬까 여기서? 양 키우자. 여기 안막을 거임? 뭐? 여기 어? 갈 거임? 어떻게 갈거야 여기서 살 거라고 계속. 오케이, 그럼 여, 여기 끊는다 그냥 본고. 어, 이거 개발해라 내려가서. 아 맞다라. 살포 좀. 뭐뭐 만들고 있냐 로고? 응, 여기다가 작은 거 하나 만들기. 건물 어차피 조약도은 존나 넘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만든다 여기 물, 물부터 막아버리자 야 혹시 나무도 썩어도 나 나무는, 나무는 안쓰는게 좋을걸 나무. 대체로 조약돈이.. 나무는 아 근데 나무 쓰고싶으면 써도 된다 솔직히 여기가 뭐 독재 뭐 나라도 핫, 아니고 멋있지. 근데 <웃음> 대원이가 불법이라면 하 불법이다 햇불 들고 하고, 나무 들고 하고 철국뱅이 하나만 더 들고 하자 오, 뭐, 나활 아, 내고도 아, 괜찮은 거 하나 건져서 내거 멀쩡하게 쓸거 생겼다 야, 이거 작업대 작업대 나이스. 우리 집이 어딥니까? 어... 일단 창고방이... 메인, 여기냐? 창고방 메인. 어, 여기다 일단 길좀 다듬어야겠네 가장 중요하네 안에 중요한 광물들 저거 삽으로 클릭하면 잔디길될거 근데 이거 봉은 굳이 안 올라도 된다, 그냥 보고 싶으면 크리에이티브 써서 올라가서 보고 와봐라 오케이 필요한 광물들 좀 넣어놨어 중정하 올래 아니면 물로 엘리베이터 만들까 생각 중이었거든 와철갑밥불셋 철 부럽다 강제 모드다철 원하면 뭐 필요하면은 뭐 죽어가지고 갑옷을 응. 만들만아 만들, 만들. 상관없다 광제라 할 때는 갑옷 필요 없기 때문에 워낙 죽었다 강제로 나 열차 타고 다시 와야된다 집 일단은 여기 아, 근데... 그냥 마을 자체 동건이 이거 마을 자체가 농장이 좀 좋아가지고 음. 따로, 아... 할, 따로 만들 필요 없어 대원이 아, 야, 대원이 야, 야... 그 책에서 응? 와규동 누르면 저기 간다 저 위로 봉 위로 간다 어봉 위로 간다 나 지금 간절 무드 켜가지고 보고 있어 이거 뭐야? 커맨드 블록 뭔데? 커맨드 블록? 어디? 아, 그거 이제 작동 안 한다. 원래 몹타워였거든. 옛날, 옛날, 옛날 마크식 명령어여가지고. 아, 나 큰일 났다. <웃음> 18정거장 가야되는데? 어? 아, 죽은거 스노우볼. 가면 <웃음> 되 <웃음> 스노우볼 개세게 굴러간. 어, 어, 야, 야, 여기 상인 있다, 상인. 상인 찾았다, 동굴에서. 나이스. 네. 외교를 조금 해보는 거... 게 어떨까? 동굴에 상 찾았는데 상 지켜줘야 돼? 어. 예. 아, 네가 유일한 문과잖아. 해봐. 실패하면 사형이다, 여기서. 근데 나, 나 에메랄드가 없는데? 야! 외화가 내가, 없는 자. 내가, 내가 두고 갈게. 어, 여기. 아, 근데, 근데 얘주는거 없어. 야, 통나무 거래, 거래하는데 오케이 토이백점나 오래하는데 어, 문이가가 중요하겠습니 오케이 토익백점 김민규 토익백점. 야. 야 근데 있는 <웃음> 거 없는데? 아자 아저씨 그러니까 없죠, 아저씨 뭐 주세요? 음. 하얀색 염료, 데이지, 빨간색 버섯, 짙은 참나무 버섯 보고 미친. 야이 <웃음> 새끼는 죽여야겠는데? 다야 미안 안한데너 너무 템쓰레기 같아. 죽여. 사형이다 여기서 그거. 대원이 저거 죽여도 되냐? 당연한 거 아니었나? 오케이 합법이다 오케이 아, 저, 아, 아직 거지 같은 틀만 팔고 있어가지고 아, 맘안 들었어 아나 빨리 갈게 어. 누구 나 아. 마중 나올 사람 충만 이거 석탄 어떻게 할까? 계속 할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석탄 캐요 석탄 4개만 해야. 바로 캐 보자 너무 많다 아, 누구, 나 마중 나올 사람. 어, 나 지금 동굴이라. 오, 외롭게 아, 뭐야? 야, 형, 형, 형, 형. 어, 내로부 출근한다. 내가, 내가, 내가, 내잠 내가, 내가, 가 어디야? 이게? 거기 출구 없 내가, 가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야가 그거 어, 거기 들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내 어, 나, 나올때 떨어져서 온게 아니어가지고. 어. 아 여기 시그레톤다 시그레톤. 죽었는데? 레전드. 여기 2호선 타고 9번까지 오면. 시 우리, 우리 멤버 컨트롤 꼴등 닦다라동굴모스한테 <웃음> 지고 있냐? 어, 나 집으로, 나, 집으로 왔어. 어, 나, 나 어, 지하철 나, 타고 좀... 짐, 집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마중을 할게. 나검 필요할 것 같은데? 저철 있는 거 서라. 응나검나검또모어야겠다검어 음. 음, 검. 나 철검은 만두고 다녀야지 필요하다면 화를 줄 수도 있다 대신 에임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자격증 있어야 아, 된다 화활 활 자격증 있어야 돼안 음. 그럼 불법 무기 소지로 잡혀간다 범죄자는 대원이가 직접 손으로 없애버린다 <웃음> 그정도면 폭정, 폭정 아니냐? 아니, 폭정은 아니고, 당연한. 아, 청원이 왔다. 아닌데? 원이안 돼? 데안 왔다. 아직. 난. 대원인데? 아빠. 하이. 해, 대원이 542 넘어갔는데? 어, 아, 대원이. 그거 순환이라서 다시 와우규동으로 가버리는데. 그이안 타는 어. 게 나을걸. 제발, 뭐, 뭐, 뺑, 돌네 응, 음, 뺑, 돌아서 그냥 원래 자리로 간다. 굳이 탈 필요는 없음 아 여기는 캘프가 너무 귀해졌다 갑자기 아자자자 됐다 이제 두 정거장 남았다 여기 공사우류 어디? 아 그거 내가 일부러 끊어놨다 굳이 올 필요가 없어가지고 끊음곧 있으면 총아이가 보이겠군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겠 4번 어 도착했다. 어, 아무도 어. 없는데? 나 있는데? 42번. 아, 나 2호선 타고 왔다. 어? 나 2호선 타고 왔다. 야. 예. <웃음> 나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웃음> 나 여기 있다. 근처, 아 <웃음> 아어 <웃음> 근처에서 다행이다. 어. 어쨌든 환승인데 아래에서 오는 거야? 응아 아, 당근이 팠던 동굴 그대로 들어가 봐야겠다아 구경 가고 싶으면 2호선 타고 9번까지 가봐 아 1번 가도 구경할 거 있고 사, 9번 가도 구경할 거 있어 음 9번 보물지도 이거 이제 쓸데 없어졌으니까 버려야지 아 찾았나 결국 아니 안찾아 그냥 놔둬놔라 이거 이면지로 써야된다 그 남비라서 <웃음> 여, 여기서 남비불법이다 대원이 안돼 <웃음> 갑자기 차고 일어났는데 죽임 당할수도 있어 오야 <웃음> <웃음> 어, 이거 집 괜찮은데 야 말린캣불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아 반칸밖에 안쳐 준다. 미안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 반칸밖에 <웃음> 안 채워준다 이거 무려. 레전디 <웃음> 아야 인첸트 테이블 어디다 만들까? 집... 이 마을에 깔까? 이 마을 집 안에 넣어놓을게. 네. 아홉. 팔 번째. 어. 어. 에메랄드 다시 넣어놨다. 응. 자원 음,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음. 오케이 석탄이랑 막대기 좀 준비해서, 나, 음. 어, 설사 좀 잠오지 않냐? 음. 어, 지금 지문님 자정이라 니는 네, 잠오겠다. 나, 나좀 어. 아니, 지금 잠아 미치겠네. 오, 괜찮다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아니 게으름이 아니고 이거는 착취다 착취. <웃음> <웃음> 대놓고 말해줄게 그냥 착치치니까 <웃음> 삭치, 이런... 알아서 열심히 시, 전에 나 자러 갔는데 오케이 나 너무 늦게까지 게임 못해 어디다 만들지 그 다음날에 내가 면정신이 아니야 야이 집이 너무 빨간데 이거 좀 바꾸면 안 되냐 집이 너무 빨간색이야 이거오 놔두지 뭐. 허! 철철 넘치넘나나 나도, 나, 드나나 지금 얘를 도스크를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한테 쐈는데 방패로 튕겨서 내가 죽였어. 오겐지겐지 겐지 했는데. 42번. 슬슬 나도 철갑 바 입고, 입고 다녀야겠다. 좀. 뭐야 여기 빵하고 그게 많네? 안장도 응. 있어. 안장 그거 보기 힘든 거 아니었나? 응이집 개발이다 바로 난. 오 샌즈가 자꾸 나와주네. 화살 필요했는데 딱 알맞게 수급해주고 있다 렌즈가 이제 다들 철거옷 입어도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 철갑벚 입으려고 준비 중이다 야 그냥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할까? 렌어 음, 지하철 그러니까. 타고 출근하기 너무 귀찮은데 금 발견? 어차피 여기서 살 거면은 여기서 해도 된다 니까나 여기서 좀잠좀 좀 자자 어, 나, 나, 현실 잠좀 자자. <웃음> 넌안 된다. 그거 게으름이다. 아유뭐 게으름이야. 이 착취쟁이야. 이제, <웃음> 아, 나도 좀 자러 가야겠다, 이거. 어. 너무 크자. 아파. 야, 방패 어떻게 만면안더라 방패? 철, 어? 철한 개랑 나무 철. 다섯 개였을걸? 철하고 나무. 철을 8번에, 나머지를 나무. 그리고 1, 1, 3을 빈 칸. 응. 음. 아, 여섯 개구나. 일자로 가자. 오케이. 아니 서버는 열어 놓을 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든가. 근데 아. 계속 열어. 어 컴퓨터만 안 끄면 돼. 아 그냥 끄자 좀 이따가. 아니 나 지금 자러 가려 그래서. 오케이. 자속 쪽을 한답니다. 응? 아직 방패 못 만들었다. 대체 <웃음> 어떻게 하지 방패를? 내가 만들어 줄까? 내가 이리로 갈게. 내가 해줄게 그냥. 줘봐. 자들 집으로 들어가세요. 오케이. 저는 집 밖에 있어도 안 죽어요. 철 하나만 줘봐. 응? 방패 만들었냐? 아니 아직 못 만들었음. 철한 개만 있으면 된다. 자. 어. 어. 오. 이제 쏙. 방패다. 오, 좋았어. 슬, 끌가 됐습니다. 예.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케이, 잘 자. 자, 대통령이 잔다. 야, 잠깐만, 그 전에 좀비 하나만 잡고. 야, 대원이 혹시 불침번이 있냐? 잡아. 음, 나, 나 이거, 이거 서버는 안끌 건데. 어, 오늘의 불침번은 김민규. 네? 지질래? 오늘의 불친범은김일불친범한테 기능이... 불친 맞아 죽을래? <웃음> 불친범이 <웃음> 하극상 일으킨다. 아, <웃음> 참, 50, 그, 참, 50정밖에 안 되는 주제에 자꾸 백정한테 까주신다. <웃음> 어, 서방이 원하는 사람 나가. 넌 나보다 <웃음> 4나 높잖아. 아, 당근이 나보다 4 높다. 야, 난, 난 백정이다. 어, 인정이지. 나는 그거 반이고 당근은 나보다 사가 높다. <웃음> <웃음> 내가 더 높은 거 맞지? 야. 당근 백준이었다. <웃음> 백준. 야, <웃음> 광산. 야, 여기 광산이다. 광산. 어, 광산 살았다. 할 거냐? 아, 나는 나는 이제 아오. 슬슬 끌래. 니끈대로 음, 슬슬 끄죠? 어. 끄자 그냥. 어. 그럼 끄, 끄자. 오케이. 적 안전한 곳에 자리 마련해놔 세이브 올 오케이 나도 한번 쳐주자 게임을 저장하는 중입니다 게임을 저장했습니다 한번더 치자 되게 완전히 저장됐다 대현 네. 이거 니 들고 있을래 내일 나도. 혹시 서버 열거냐? 어 내일도 열지 뭐어 그러면 니 갖고 있어라 그냥 아 이런 여기 있으면 해초질 못한다 난 출퇴근해야 한다 할겨둔 아 그거 뭐지? <웃음> 2호선 타고 9번까지 가면 바닷가 나온다. 9번쯤 가면. 7번 가든 8번 가든 바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 나중에 이렇게. 거기다 작은 건물 하나 지어놔야겠다. 해초질해야 한다. <웃음> 근데 당근 스킨 보니까 얘는 코로나는 안 걸릴 것 같아. <웃음> 이 스킨 뭐. 오케이. 한놈홍이 섭중했어요. 여기서 자라, 너도 한번. 누워놔라, 여기, 스포, 세이브는 여기서 찍자. 달콤한 꿈. 니도 여기서 세이브만 찍고 가지. 그럴까? 그렇게 갈게, 그냥. 응, 여기서. 다들 한 번씩 <웃음> 누웠다가. 세이브 찍고? 나 누웠는데. 어, 너 불친번이다. <웃음> 불친 번. 오늘 오늘 불침번. 감사합니다. 이런, 건... 이런 미친. <웃음> 불침번. 불침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침번 당했다. <웃음> <웃음> 불침번이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쓸. 끝이다. 진짜로 끝. 어... 토. 오... 자. 만세 대통령. 예? 이제부터 김대원 아, 각하라고 불러야겠어. 아, 야, 가카, 가카, 가카 뭔가 뭔가 지박이 냄새 나는. 어 야, <웃음> 하카다 가카. 박하. 야 이제 니가 네, 니네 보고 지박이네야또 어. <웃음> 네, 네. 뭔가. <웃음> <웃음>